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 소장 박인선입니다. 어, 오늘은 재개발 지역의 입주권을 프리미엄을 만약에 1억 정도를 주고 산 조합은 입주권이라고 하면 도대체 그 조합은 입주권은 아파트를 얼마 정도의 가격으로 사는 그런 집이 되는지를 어, 어떻게 짚어보는지를 한번 챙겨볼까 합니다 이게 알면 굉장히 쉬운데 모르면 정말 이게 도대체 뭐예요 하고 헷갈려 하시거든요 아, 한번 볼까요 수학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어, 다음 신축 아파트는 얼마에 사는게 될까요 전화로 이거를 차근차근 설명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이걸 금액을 전화로 다 설명하고 있으면 아무리 전화를 빨리 끊어도 10분 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사이에 너무 사실 통화중이 많이 걸려서 기본을 알고 딱딱딱 전화를 주시면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하면 쭉 흐름을 따라오시고 이해를 빨리 하시거든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재개발 입주권 전화로 문의할 때 박사가 될수 있도록 한번 가이드를 해드리는 겁니다. 먼저 조합은 입주권 매입가 3억대 있죠. 이 매입가는 뭐냐면 은 감정평가액 플러스 프리미엄을 한 금액이 조합은 입주권의 매입가가 됩니다. 이걸 실제로 실거래 신고를 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요 금액에 대해서 지득세가 부과가 되는 그런 기준 금액이 됩니다. 이 매입 금액이 어, 이걸 이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매입가 3억인데 감정평가액은 2억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관리처분인가 때 비례율은 계산하기 좋게 그냥 110% 라고 이렇게 나와있고요 어, 프리미엄이 어, 1억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평가서에 봤더니 조합원 분양가는 4억원으로 평균 분양가가 나와있고 어, 아까 어, 비례율은 110 이라 그랬죠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 때 일반 분양 금액은 5억으로 책정이 되어 가 있습니다 5억에 분양을 하고 조합은 분양가는 4억에 줄때 비례율이 이제 110% 정도가 나와 있다 요런 감정평가서 내역이 되겠죠 근데 주변 시세에 국토부 실그래 어, 그 시세를 들어가서 봤더니 주변 시세는 대략 그 평형이 한 6억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다 요렇게 가정을 하고 수학 문제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지금 우선 거래하는 금액 3억 3억에 대해서 지득세낼 것이고 그리고 감정평가서는 금액이 여기에 이제 감정평가서를 받았고 p 는 1억에 형성돼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조합은 분양가는 4억이고요어 그럼 이걸 도대체 우리가 어, 한번 들이다보려고 하면 어, 향후에 나중에 나올 조합은 추가 분담금이 얼마인지도 알아야 되는데 어, 그거는 조합은 분양가에다가 아까 조합은 분양가가 4억 이었죠 어, 뒤에 나올 텐데 조합은 분양가에다가 비례율을 곱한 권리가를 뺀게 조합은 분담금이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일반 분양 후에 계약금 10% 낼때 어, 기준 금액이 될거고요 그리고 중도금 6번 실행할 때도 기준 금액이 될 것이고 나머지 입주 때 잔금 계산할 때 금액이 될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권리가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아까 감정평가액 2억에다가 곱하기 비례율 110% 이렇게 해서 현재 예시로 드러난 요 물건의 권리가는 얼마가 되느냐 하면 2억 2천이 되겠죠. 2억 2천이 됩니다. 어, 그리고 조합은 분담금은, 아까 조합은 분양가가 4억이었기 때문에, 4억에서 2억 2천을 빼면, 어, 조합은 분양가 4억 맞죠? 그리고 권리가 2억 2천 빼면, 얼마가 되죠? 1억 8천이 됩니다. 이 추가 분담금, 추가 분담금 낼 금액이. 요걸 머리에 잠깐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비례율은, 어, 이 비례율이 도대체 뭐예요? 제가 유튜브에 다 올려놨습니다. 그걸 안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비례율이 100%가 되면 어 이거는 조합원한테 돌아가는 수익금이 그렇게 없죠 손익이 그냥 제로입니다 100% 기준에 근데 110%가 된다 하면 각자의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10%씩 더 돌려받는 금액이에요 그 다음 90%가 된다 하면 1 0의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각자 감평, 감정평가액 대비 10% 정도씩을 돈을 더 내놔야 되는 게 이게 비료율 9 0대 현상입니다. 안 어렵죠 여기까지? 어, 그리고 이제 취득세를 또 내게 되는데 이 취득세도 납부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잠깐 짧게 짚어보면 건물을 철거하기 전까지는 주택세율을 적용합니다. 벽, 기둥, 지붕이 벽, 기둥, 지붕 이게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기 남아있어야 되고 그 다음 건물 등기부등본하고 건축물대장이 살아있어야 되고 요럴때 지득세가 관리처분인가가 나고 세입자가 다 나가서 단전단수 공과처리가 되어 있어도 요 상황이 남아있으면 지득세는 어 6억 이하 금액에는 어 85제곱미터 이하까지는 1.1% 그 다음에 85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1.3% 그 다음, 매매 금액이, 아까 우리가 간평액 플러스 프리미엄 했던 게 매매 금액이었죠. 요 기준 금액이 6억이 넘고 9억 이하일 때, 그럴 때는 85 기준으로 2.2%, 2.4%,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9억을 넘는 경우에는 또85 기준으로 이하 이후 이하일 때는 3.3%, 그 이상일 때는 3.5%가 됩니다. 어, 그리고, 음, 나중에 입주를 하고 나면, 지득세가 조금 더 나와요. 보존등기료가. 역시 85까지는 2.96이 나오고 그 이상은 3.16이 나오는데 요 지득세 역시도 옛날에는 이게 아마 올 말에 행정안전부에서 자체 공문을 각 구청에 보내기를 그동안은 우리가 아까 어어 어, 조합은 분양가 이게 아까 4억이었죠. 그리고 매매가가 아까 3억이었죠. 감정평가액 2억에다가 P1억 더해서 우리가 3억에 대해서 지금 세금을 내잖아요. 그러면 조합은 분양가가 4억이면 그 차액 1억에 대해서만 예전에는 85까지는 2.96을 내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아마 얼마 전에 이게 바뀐 걸로 알아요. 그런데 아직 아무도 몰라요. 이거를. 구청에 자기들끼리 행정안전부에서 공문을 보내기를 어, 조합은 분양가에다가 프리미엄을 더한 걸 과표로 삼아라 그리고 거기서 지금 거래했던 매매금액 아까 간평익에다가 프리미엄 더한 금액을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이렇게 지득세를 부과하라고 공문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최근 7월에 달 입주하고 이랬던 그 조합원 입주민들한테 어, 그 차익에 대해서라면 결론적으로는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 보존등기료를 매기라 이 말이거든요 그동안은 조합원 분양가에서 까지 더했던 금액을 세금을 다 냈기 때문에 그뺀차액만 부과를 했는데 요 세금이 제법 몇백이 나오도록 지금 바뀌어져 있어서 난리가 나 있어요 조합은 입주민들이 이건 아마 완벽한 이중과세다 그래서 어 이거 뭐 행정소송을 가야 된다 어 이러면서 국민청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알게 된 사항입니다 근데 아직 최종결론은 뭐 행정소송 간다 하면 결론이 나야 결론이 나겠죠 자 사실이 제가 길었고요 제대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어, 조합원 분담금은 아까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를 뺀 금액이라 했죠. 이 어, 권리가 계산했더니 감정평가액 2억에다가 110%를 곱하면 2억 2천이 권리가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 아까 4억이었습니다. 권리가 2억 2천 뺐더니 1억 8천. 그러면 신축 아파트 이 사는 금액은 얼마로 계산을 하느냐? 우리가 이 조합은 분양가만큼은 돈을 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주는데 먼저 우리가 아까 어 지금 아까 매매가 3억에 샀었죠 프리미엄에다가 감정평가액 더한 금액 거죠 맞죠? 그리고 여기에 비례율 110%를 꼽혔더니 이제 한 2천 정도를 더 돌려받게 된 거였죠 그러니까 이러든 저러든 조합은 분양가만큼은 다 줍니다 아파트 가격을 그리고 프리미엄도 어, 이 시공사와는 상관이 없지만, 매도자가 받아가 나갔죠. 그, 그러니까 저는 지불한 집값입니다. 이 프리미엄이. 맞죠? 그, 그러니까 조합은 분양가 4억. 어떤 방식으로든 다 줘야 됩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프리미엄 1억. 어떤 식으로든 다 줬더니, 매도자가 받아 나갔습니다. 근데, 어, 분양가 4억만 주면 되는 여기에, 우리가 비례율에 대한 차액, 그거 아까 권리가에 이제 적용을 했던 그 비례율 가액만큼은 우리가 또돌려봤습니다 요건 뺐습니다. 비례율 차익만큼은. 아까 여기서는 2천만 원이었죠. 2억 2천이 되었으니까. 원래 내 집은 2억이었는데 회사에서 인정해주는 금액이 2천만 원이 더 있습니다. 그죠? 더내 집을 크게 인정을 해주는 거니까 그 돈만큼은 집값에서 차감 뺐습니다. 근데 지득세만큼은 돈을 더 내겠죠. 요거는 주택 지득세 일수도 있고 어 이미 건물이 그다 철거 다 돼서 4.6이 적용되는 단지들도 있고 이래서 지득세만큼은 플러스 알파 돈을 더 냅니다. 그러면 여기 예시에 수학문제 냈던 집은 어 조합은 분양가 4억 플러스 프리미엄 1억 합이 5억이죠 5억 여기다 빼기 비례율 차익만큼 10% 내 감정평가액은 2억이었고 거기에 10%니까 2천만 원만큼은 돌려받았습니다. 그럼 5억에서 빼기 2천 하면 4억 8천이 되죠. 그러니까 4억 8천 플러스 취득세가 여기는 내가 사는 매수 집값이 되는 겁니다. 플러스 취득세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어려운가요? 쉽습니다. 아,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 지금 조합은 분양가 4억짜리를 피 1억을 주고 샀고 비례율 110%인 지역에 신축 아파트는 얼마에 사는 게 되느냐 하면 아까 4억 8천 플러스 지득세 이 금액에 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4억 8천이라 하면 일반 분양가보다는 아까 일반 분양가는 5억이었죠. 그리고 중공 그후 시세는 6억이었고 일반 분양가 5억 보다는 2천만 원 정도 싼데 이제 일반 분양가는 5억에다가 플러스 뭐가 있겠습니까? 확장비 그 다음에 뭐 시스템 에어컨 등의 이런 옵션비 요런게 추가가 돼야지만 이 이제 매수 금액이 되겠죠. 그럼 5억에다가 확장이랑 옵션을 더해서 요즘은 한 3,4천 정도는 치더라고요 그게 그러면 그것도 취득세도 내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5억 한 4천이나 한 5억 5천 정도 치는 집을 우리는 프리미엄 1억을 주고 샀더니 조합은 분양가가 4억짜리라고 하면 아까 4억 8천 에 여기는 확장이나 옵션 이런게 대체적으로 이제 무료가 많으니까 그렇게 사는게 되는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분양에 당첨이 돼도요 지역은 주변 시세보다는 1억 정도 싸게 사는 그런 이제 단지인데 조합은 분양권을 1억 피를 주고 샀더니 어한 2천 정도 비례율에 해당되는 만큼 더 이제 혜택이 있어서 1억 피를 주고 사도 한 1억 2천 정도는 시세보다 싸게 치는 그런 지역이라는 소리에요 어, 실제로 제가 이제 매물을 이렇게 올릴 때는 감정평가액 얼마 이렇게 딱 파일 안에 감평액 얼마, 프리미엄 얼마, 이주비 얼마 그러니까 실제 어, 투입자금 얼마 그리고 어, 아파트 한채 얼마 어, 지득세는 4.6% 뭐 아니면 1.1% 이런 식으로 딱 올립니다 매물을 어, 요렇게 올리다가 또뭐 매물을 너무 감정평가액 정확하게 프리미엄 정확하게 다 오픈해 놔놓으면 어, 물건들이 제 물건을 제가 확실한 저한테만 내놓은 그런 매도사장님의 물건은 요렇게 올려도 돼요 제가 근데 더러 이제 공동으로 받아서 그 감정평가액이나 뭐 프리미엄을 좀 보호를 해줘야 될 때가 있기도 해요 그럴 때는 제 나름 요 두개 플러스하고 그럼 이주비 빼기 해가지고 그냥 몽땅해가지고, 무슨 무슨 타입, 8사 타입, 초기 자금, 예를 들어 뭐, 어, 뭐, 2억 5천, 어, 이런 식으로, 세금 포함, 요렇게 올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렇게 난이도 있게 내놓은 거는, 요런 문제를, 방정식을 풀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감정평가액 얼마짜리 그게 이주비가 얼마 나왔으니까 그건 차감을 하고 그리고 프리미엄이 얼마치니까 그거는 더하고 취득세는 내야 될 돈이니까 더하고 아 그래서 초기 자금이 얼마구나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한번 볼까요? 간평액 1억 1억짜리 여기 1억 이주비 6천 간평액을 다 줘야 되는데 이주비를 받았으니 차감하면 4천만 원만큼 돈이 들어가고 거기다가 프리미엄 1억이 있으니 이건 다 줘야 되죠. 합해서 1억 4천 이해됩니까? 근데 계약서 쓰는 금액은 2억이라는 거예요. 간평액 플러스 프리미엄이니까. 2억에 계약서를 쓰는데 초기 자금은 1억 4천 플러스 지득세 플러스 알파. 요렇게 되는 겁니다. 어, 실제로 아까 2억에 대해서 지득세가 1.1이라 하면 220만원이 되겠죠. 그럼 요 매물의 필요 자금은 1억 4천 220. 여기 나와있네요. 1억 4천 220 플러스 중개수수료. 그리고 법무사비. 요정도가 거래 금액입니다. 근데 집한 채는 아까 얼마에 사는게 된다고 해? 조합은 분양가에다가 프리미엄 더하고 그리고 비례율 빼고 지득세 더하고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어, 요 내용은 제가 요게정케호 소장님이 어, 서신 재개발, 재건축, 투자필살기 50선 안에 세번째 있는 프리미엄 1억원 신축 아파트 매입가는 얼마일까요? 하는 걸 이제 제가 풀어서 써놨는데 어 여기 전교 소장님은 어, 어떤 어 식으로 풀어놨냐면 요 풀이에 보면 어 추가 분당금을 계산을 해서 요렇게 더해놨어요. 그 이렇게 하면 사실은 좀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안 헷갈리는 거는 아까 조합은 분양가 요만큼은 무조건 다 줘야 될 집값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받아갑니다. 시공사는 다 줘야 될 돈이거든요. 우리가 살 때는 간평액이 크면 앞에 먼저 돈을 많이 주고 뒤에 추가 분담금은 좀 작게 남아서 그렇게 다 더한 게또 조합은 분양가 간평액이 작은 거는 초기에는 작게 나중에 추가 분담금이 많이 이렇게 더한 것도 결국은 조합은 분양가 다 나가거든요 여기다가 플러스 프리미엄 준돈 빼기 아까 비례율 정산한 금액 있죠 비례율을 계산한 금액 그 금액만큼 간평액에 곱한 거겠죠. 간평액 곱하기 비례율. 요 돈만큼 빼고 무조건 조합은 분양가에서 빼고 돌려받는 거니까. 그리고 지득세. 1.1자리는 얼마 아니지만 이게 4.6이고 감정평가액이 크면 이게 뭐 3천씩 4천씩 이렇게 되거든요. 지득세가. 그 당연히 더 해줘야 되겠죠. 요렇게딱 계산해 놔놓으면 안에 깔립니다. 어, 그렇게, 어, 각자의 방식으로 한번 계산을 해서 해놔놓으면 굉장히 수월합니다. 어, 이렇게 재개발 조합은 입주권은요, 알고 나면 계산하기 쉽고, 모르면 완전히 3차원 방정식입니다. <웃음> 어, 전화로 듣다가 듣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냥 답답해가 초롱부동산을 뛰어오시는 손님들도 계시거든요. <웃음> 음, 이렇게 흐름을 한번 알아놓으면 도움되고 간편한 내용입니다. 아이고 쉬운 걸 너무 길게 어렵게 설명했나요? 제 재주가 이것밖에 안됩니다. <웃음> 어 이거 들으시고도 이해가 안되시면 초롱으로 뛰어오세요. 늦은 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